자연치유가 가능한가요? 군대에 다녀온 뒤로 항상 먹먹한 느낌의 코골이도 생겼습니다. 아! 코 뒤가 항상 먹먹한 느낌. 코 뒤가 먹먹하다. 이런 느낌이 어떤 걸까요? 혹시 제가 자는 자세라든지 자기 전에 할수 있는 간단한 동작이라든지 이런 간단한 걸로 오랫동안 유지하면 자연치유라는 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. 자, 원인에 따라서 자연치유도 가능할 수 있겠죠. 음. 코가 먹먹한 느낌이 정확히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코꼬리를 밤새 이렇게 심하게 골면 이게 밤새 진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진짜 그이목즉 연구개가 아 먹먹하다 고할 느낌이 있다고 합니다. 그리고 어 대부분 입으로 숨을 쉬기 때문에 여기가 다 말라서 그게 느낌이 안 좋죠 근데 그 원인이 과연 무엇이냐 단순하게 그이 목구멍 주변 근육이 좀 힘이 약해져서 그런 현상이 생긴다면 목구멍 근육을 강화시키는 훈련을 하면 되겠죠 그런 훈련법은 목구멍 확장 운동 그 다음에 혀뿌리가 자꾸 쳐지니까 혀뿌리와 이 설골 근육 설 어. 혀가 붙어있는 근육을 강화시켜서 뒤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훈련을 계속 해주면 자연치유도 어느 정도 가능하겠죠 그리고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여기가 설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, 이게 이 혀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골이거든요 뼈이 부분을 풀어주면 훨씬 좋습니다 이게 경직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혀가 더 뒤로 빨려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푸는 건 어떻게 푸냐면, 이렇게 만져보면, 이게 볼록 나와 있는 양쪽에 잡히는 게 있어요. 그걸 가지고, 이렇게 풀어줍니다. 이렇게 눌러보면, 아픈 곳이 있어요. 어, 그러면은, 아픈 곳은 근육이 경직되어 있는 곳이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보면, 이렇게 아픈 곳이 있다. 그러면 이걸 계속 풀어줍니다. 그래서 이 목을 안쪽과 바깥쪽에서 이렇게 잘 풀어주는 거예요. 목구멍 안쪽 주변 근육은 강화시키고 이 바깥 설골 근육 쪽은 풀어주고 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답변이 되었을까요?